안녕하세요 미진이에요 <웃음>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바로 제 생일입니다 <웃음>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네 이렇게 네, 오늘 지금 좀 밤이긴 하잖아요 밤몇 시니? 10시 반인데 좀 늦게한만큼 더좀 풀리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해서 좀 늦게 이렇게 켜봤어요. 여러분 혹시나 오늘 저 부위에 많을까봐 막 걱정하고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켜서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. 제 생일도 아직 남았습니다. 오늘 뭐 먹었어? 오늘 맛있는 거 먹었죠 생일인데.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브이앱으로 또 여러분한테 찾아왔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있으면은 하트해주세요 하트? 해주세요. 하트. 응. 정말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많은 사랑을 저한테 주셔서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고 항상 생각이 들게 되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어. <웃음> 오, <웃음> 어, 어, 진짜, 라가요 되게... o u n g happy birthday, 막이 c i love you. Me too, I love you too. Hey, hi, b r a z i l Hi, b r a z i l 이렇게 생, 오늘 생일인데 정말 팬분들이 막 많이 뭐 축하해주신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 여러분이 안 보는 곳에서 지켜,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<웃음> 정말로 너무 많이 축하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고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So pretty <웃음> 아, 위에 사실 듣고 싶은 말 있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아 예쁘다는 말 들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. 네. 오늘 이렇게 생일인데! 응. 정말 여러분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찾아뵙게 돼서 좋네요. 정말 너무 여러분들 저도 보고 싶었어요. 정말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저 보고 싶었다고 막 댓글 써주신 분들 은 많은데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생일날 브이앱 켜줘서 고마워요? 아니에요. 전혀 고마울 일이 아니에요. <웃음> 맞아요. 여기 댓글에 생일 브이앱 고마워, 리진 하루의 끝이 너와 함께해서 행복해, 고마워, 이렇게 했는데 저는 팬 여러분들과 하루의 끝을 하,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. 또 하루의 끝을 함께해서 해줘서 고맙다고 또 댓글을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네요.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. 오늘 뭐 했어요? 오늘요?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했다. 해피 버스데이 브이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기다렸어요 이렇게 딱 왔잖아요 <웃음> <웃음> 정말 생일 브이라이브인만큼 되게 응원글이랑 막 축하한다고 해피 버스데이막 올라오고 <웃음> 미역국 먹었어요 언니 요보 챙겨 먹어 아쉽게도 이번 생일엔 미역국을 못 먹은걸로 귀걸이 하셨나요? 맞아요 <웃음>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귀걸이 모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나?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좀 포즈를 바꿔야겠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여기 이렇게 장미 있잖아요 장미 이렇게 있는 귀걸이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귀걸이에요 예쁘죠? 막또 뭐라고 하시는 거아니야 Your lipstick is pretty 감사해요 내 거예요, 내장미 귀걸이 예쁘다 이런 말을 또 해주시네 디즈이더 <웃음> <유진이> 예뻐요 <웃음> 그리고 여러분 저희 오늘 브이 라이브 이렇게 늦게 켰잖아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다리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좀 이따 봐요 안녕